꽃게가 놓아있는데 어, 어, 나, 나 꼭, 꼭 있는데, 어, 꽃, 나도 누는데꽃게가 뭐, 뭐 하는, 그래도, 어, 지 또 50분 고괜찮 아이 그걸 왜 응. 여기 안 붙어. 어어 말라 가지고 이렇게 말 이 계란 후라이가 짬뽕 국물 같다고 먹으면 먹으면 또 요것이 또 요. 아, 요즘은 자기네. 요즘은 자기네. 요즘은 자기네. 야, 맛있어 마찬가지야 요즘엔 조근해 죽 거야 요즘 맛있어 요걸 볼 그대. 왜? 손에 안 붙어? 우와! 야. 와! 잡았 응.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만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래 에이, 이건 하지 <웃음> 아, 이거! 아, 이 아, 이거! 아, 이거! 아,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거 이거! 거이이 이거! 이 이거! 이거! 이거! 이데 이거! 데아이데 너, 거 이거! 이거! 이거! 이 이거! 거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이거! 거 나와 함께 살아요 아이같은 그 미소로 나를 보며 없주네요 나는 그대라서 참 행복합니다 짜장 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음... 매운 짜파게티? 진짜야! 제 머리 냄새 보면 맛있는 냄새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갑순이 간식 주다가 간식 하나가 수조에 빠졌는데 물고기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있죠? 말로 와서 좀 먹어 나 혼자 외로워 나 혼자 먹고 있지 외롭다고 야, 이렇게 베스트 먹방안 치고 어있냐 그냥 너? 자꾸 건져! <웃음> <웃음> <와, 나이스. 웃음> 아나 <다 웃음> 아, 진짜 깜짝 놀랐어 <웃음> <웃음> Yeah. <gasps> <웃음> <웃음> 왜? 뭐하고 있어? 치킨 맛을 음미하고 있었어. <웃음> 기본, 석세로... 기본, 아니오. 기본 석세, 이 기본 뭐. 기본 석세, 이분 석세, 이분 석세, 이 석세, 가분 석세, 이 석세, 기본 석세, 이분 석세, 이분 석세, 이분 석세, 이분 석세, 이이초 동안 누르면 켜진다니까. <웃음> 그러니까 그거! 아니 나는 이것도 모르게 이거 하고 이거 하나 더 넣어야지 맞을거야 아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게 점프해야 되는 거였어? 아니 프 아니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애들이 전부 다점프하시잖아저 멀리까지 어 가가 달려 달려 달려 아니 그쪽이 아니고 그쪽이 아니고 그쪽이 아니고 그쪽이 아니고 그쪽이 아니고 어떡 하냐 다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가가가가가 아니 왜왜왜왜왜왜아왜 이렇게 못 믿어 아 내내 아, 네, 네. 내가 내,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나봐요. 음, 이건 뭐. 핸드폰 화면에도 소스가 튀었어요.